뿅 짜잔 짜잔 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부터 <웃음>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웃음> 오드 씨의 메가 피어드 뮤직 페스티벌 소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얘기했죠 아, 예, 그렇죠. 네. 오드 씨가 뭔가 그 킥의 진동이 뭔가 굉장히 한장, 현장감이 너무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끝 <웃음> 네 아까 얘기한 거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정말 많이 떨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큰 음향이 되어있는데서 연주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맞아 뭔가 뭐 진짜 스틱 놓칠까 봐 손에 힘꽉 쥐고 했었어요 근데 또 뭔가 되게 벌벌 떨면서 봤는데 또 이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보고 뭔가 아. 또 든든한 우리 편이, 내 편이 왔구나 그 아군, 아군이 왔구나 맞아 <웃음> 그 뭔가 그 느낌으로 되게 긴장 그래도 풀고 재밌게 즐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아, 근데 어떤 노래가 제일 뭔가 기억에 남아요? 음, 저는 아무래도 항상 뭔가 이렇게 라이브 무대를 하면 해피 데스데이가 항상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 그 마지막에 음. 그 팬분들의 그 응원 소리와 그리고 아무래도 해피 데스데이는 저희 데뷔국이다 보니까 저희를 음.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희의 뭔가 그런 시작을 그렇지 시작과 우리의 그런 색깔을 알릴 수 있는 곡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해피 데스데이를 항상 마지막에 막곡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음. How about you? 저는 뭐 무조건 저희 곡들도 다 좋지만 그 커버곡 헬베도 되게 좋은 재밌었던 거 아, 맞아 맞아. 그 뭐라 해야 될까? 보컬과 랩과 악기 그리고 건이 량의 편곡까지 이렇게 약간 하나의 치우치지 않고 다잘 어울리게 잘 드러난 곡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클립 라이브 클립으로 보여드렸었지만 이렇게 콘서트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는데 그래서 너무 아 물론 콘서트가 처음이지만. <웃음> 뭔가 네, 뭔가 달랐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너를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형도대다 응, 아니, 코가 어떻게 이렇게 높지? 와. 자거디려은 어땠나요? 아, 어떤 곡이 제일 좋아했 어, <웃음> 저는 어 솔직히 저는 뭐 헬레베이터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이미 오더 씨가 설명드렸으니까 음. 저는 낙제하겠습니다. 낙제 낙제 빠질 수 없지. 네, 뭔가 딱 낙다운 저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 모든 노래 다 너무 좋지만 낙다운만큼 정말 시원하고 중독적인 그런 그런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노래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낙다운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좀 많이 계셨잖아요 그분들도 낙다운 듣고 어! 노래 좋다!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낙다운 할 때만큼은 정말 자신감 넘치게 음. 연주했습니다 저희끼리도 항상 연습하면서 아이 곡은 진짜 라이브로 꼭 하고 싶다 맞아, 맞아, 맞아 그 느낌이 달라서 맞아 뭔 맞아요 진짜 달라. 맞아요 음원은 후렴이 뭔가 네. 다 마지막 후렴까지 <웃음> 비슷하게 <웃음> 가는데 라이브로 들으면 마지막 후렴에서 저희가 좀더 풀면서 막 락킹하게 달리거든요 그게 음. 락다운의 라이브의 맛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밴드인지랑 응원과 라이브가 다 달라요 곡들이 맞아요. 그게 저희의 미인것 같습니다 <웃음> 라이브 많이 보어 <웃음> <물어봐> 와주세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아주 아텐션이 좋아요 맞아요 스와텀 많이... 한번 해볼까요? 음, 스와텀 어, 아, 형이 누구야? 라고 하시는데 누가 여기서 제일 형 같아요? 당연히 오디가 형이죠 턱살이... 일본에도 와주세요 아,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웃음> 언젠가 꼭 빠른 시일에 저희 라이브를 일본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도행이던 모든... 어, 진짜요? 오늘 다른 분들도 액디즈 무대 보고 칭찬 엄청 많이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웃음> 어머. 자랑스럽다 액디즈 잘했다 헤드뱅뱅이 너무 해서 목이 아프시대 헤드뱅뱅이요? 헤드뱅아요 헤드뱅뱅 아나 아, 뭔가... 뭔가 제가 드럼 칠때 헤드뱅이를 <웃음> 더 해야겠어요 뭔가 뭐 모니터를 <웃음> 보니까 너무 그 표정도 제가 드럼 칠때좀 되게 어, 집중, 억울한 표정 지금에서 드럼을 치더라고요 뭔가 되게 즐기면서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이렇게 치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어. 오늘 어. 진직 긴장을 좀 맞아, 해가지고 맞아,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그 처음 해보는 라이브 공연에아바까 음. 그런 게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변수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아 이게 마냥 즐길 수만 없어서 솔직히 음. 그래가지고막 평소에 흔드는 것보다 좀덜막 중간에 박자 꼬이로 어. 막, 막 흔드는 <웃음> 거 흔들다 어, 막막막막막 이렇게 아, 아, 아, 아, 돼서 그랬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맞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 우리 맞아 우리끼리 처음이야. 너무 멀리 있었어 우리끼리가 근데 그것도 진짜. 또 처음이야 어, 멀리 떨어져서 항상 따라서 붙어있다가 그래도 오드하고 나난좀 붙어있어서 맞아. 중간에 몇번 보긴 했었어 그냥 제 신배 치면 바로 맞아. 형이 보여요 맞아 맞아 그 준한이도 좀 멀었었는데 맞아. 준한이가 날 봐주면서 막씨웃더라고어나 <웃음> 오늘 저도 오늘 준한이 많이 봤어 아 진짜요 준한이가 저희 다 봤어요 맞아요 준한이가 오히려 진짜 맞아. 우리 중에 제일 무대 체질인 것 같기도 해 무대 서은 오히려 제일 즐겨 맞아. 저희가 다 이런 무대를 원하긴 했지만 준한이 또한 좀 제일 원했던 무대가 아닌가 싶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음 준한이 솔로도 보여줬잖아요 <웃음> 디이 승민아, 오늘 역시 내가 저하늘의 태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 네, 저도 동의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드, 제가 사실 연습생 때 이제 저희 데뷔를 준비하면서 오드를 딱 보고 아, 정말 잘생겼다라고 처음으로 생각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희 팀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우리 팀은 됐다 이렇게 잘생기는 게 있으면 뭐 그럼 게임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근데 나 정수요? 정수 아주 잘생겼죠 됐어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근데 <웃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정수 정말 잘생겼죠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저는 제, 제 첫인상을 <웃음> 지금 정수? <제가, 점수. 웃음> 아니요 첫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수는 안 잘생겼어요? 그때 살짝 포동포동 해서었어서 귀여웠거든요 사실 그런거 맞아요 연습 때 조금 포동포동 했었었 저도 완전 네. 포동포동이었거든요 그 준환이랑 주연이 빼고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살은 많이 셌어. 맞아 맞아. 지석이, 가원이도 어. 이제 애교살 같은 거. 아 원래 가원이 진짜 퍼동퍼동했었는데 맞아. 맞아. 근데 난 오히려 가원이의 그 각진 턱선이 음. 진짜 남성미가 아닌가 생각해. 요전 다시 가원이 퍼동퍼동한거 보자. 둘다좀재밌아 재밌대. 음. 뭐 사진 찍고 싶어 움직이지 말아. 우리 한번 사진 촬영. 뭐 할까? 저희 할수 있는 거 있나요? 뭐야? 어, 오 좋다. 어, 우리 맞아, 둘이, 둘이 큰 거, 우리. 큰 거. 아 이렇게? 어 그게 되나? 그로. 음. 하나, 둘, 셋. 다른 거 있나? 다른 거요? 아안 짠가요? <웃음> 아직 입이 안. 아! <웃음> <웃음> 이거 먹었지 나안 먹었다. 혼바다. <웃음> 나나나 일부러 그렇게 해서 X. 네, 여기는 h 그 둘이.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형이 없나라고. 아. 하나, 둘. 반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가? 그랬더 우리 바보다 이렇게. 그렇지. 하나, 둘, 셋. We are all heroes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m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희 밴드 내에서 그렇죠, 두 가지 제일 셀것 같아요 진짜 의외 맞아요. 사실 팔뚝은 제가 제일 두껍지만 제가 팔씨름은 정말 못하는 편이고 주현이가 맞아. 미쳤어요 진짜 팔씨름 주현이가 이제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되게 팔씨름을 자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주현 피셜 그리고 또막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랑 그 힘이 그 있기 때문에 응. 진짜 세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주현이 손딱 잡으면 맞아. 어 아, 달라 진거 같은 데가 바로 느껴져 그 기술이 있어요 맞아 맞아 음. 정수 흰머리 오목눈이 닮은 거 알아? 오목눈이가 생가 오, 맞지? 맞아요 그, 그 뱃새 응. 이게 뭐야? 와, 감사합니다 마있게요 메이저님 예. 아메리카노구나 음. 어, 맛있다 뭐. 이거 오! 역시 우리 병진은 아직 아가여가지고 아이스인 줄 알았어 쓴 커피를 잘못 마셔요. 음, 팬들이 근네 주접 댓글을 너무 잘 달아요. 저 주접 댓글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음 샤워 제가 한번 주접 부려버릴게요. 네. 우리 정수는 정말 정수처럼 실패. 실패. 정수처럼해서 실패. <웃음> 정수처럼 <해서> 실패 어 <웃음> 아 뜨아구나 아니에요. 아이요. 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웃음> 애기를 아를못먹 하는 야겠다 저는 아 억지로 <웃음> 먹어? 괴롭혀? <웃음> <웃음> 오늘은 아먹어난 애기가 아. 아니다 그러니까 응. 너무 쓴거못 먹는데 이건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경진은 아직 아아 맛잘 모르겠어요? 네 음. 정, 정수가 카페 가면 항상 먹는 음료 뭐, 뭐 드세요?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초코 스무디 초코 스무디 <웃음> 아니면 아이스 초코는 아이스 바닐라라 예. 음. 네. Yeah. 저는 원래 <웃음> 한... 재작년까지 커피를 뭐냐 라떼이다. 아, 라떼까지도 못 마셨는데 네. 그 이제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아, 거기에 아, 좀 별다방이요. 네, 그쵸 별다방 가서 <웃음> 네. 라떼지만 좀쓴 편인 라떼였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네, 제가 좋아하는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가 있는데 어, 그게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아는 라떼. 네, 네, 네. 그그 바닐라 크림 아니 진짜 바닐라 라떼. 진짜 라떼는 그냥 그맛 달지가 아, 않아요. 그냥 아. 그러니까, 아메리카노에 그 스팀밀크 넣은 거예요 달달한 마 있잖아요 달달카라멜 막.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웃음> 형 근데 왜궁금하 거예요? <웃음> 네? 왜? 왜 진대서 말할 는 거예요? 약간 당황있어 그러니까 왜 갑자기 우리가테내년 하시는 아, 거죠? <웃음> <거>. 아 죄송해요 <웃음> 카메라 앞에 서면 뭔가 된다고 역시 그냥 우리가다하 그걸 먹으면서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다 쓴맛에 아, 저랑 저, 제가 탔었던 테크트리랑 완전히 똑같아요 <웃음> 테크트리? 네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뭔가 이 뭐 이쓴걸 인생도 이미 쓴데, 이미 이쓴 아메리카를 왜 마실까? 이런 주의였는데. 인생도 이미 쓴. 저희 학교와. 몇살 때였어.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인생 이미 쓰다고 했다고요? <웃음> 아니, 장난입니다. 아. 고등학교 때 보스턴에만 있는 정말 맛있는 베이커리 슬라시 카페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포스턴은 꼭 거기 들어가 드릴게요. 포스턴? 네. 근데 거기 라떼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딱 맛있는데 너무 고소한 거야. 어, 그거 마시다 보니까 아메리카노 그 커피 향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너무 맛있어요 <웃음> 오늘 아주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커요 아, 오, 어, 오디시는 그래서 오디시 오디시 안돼. 데 난디랑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영어 표기가 오디 외국팬분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오디에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오디시 오다떼? 음? 오다떼 아, 아, 오 하고 어. 내가 정해준 이름이 아 오다떼 아, 어? 오다떼 오드가 오다떼? 오다떼? 오다떼? 오다떼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야, 도대체 오다떼?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어. 아무튼 네 오늘 뱁뱅이 두개 얘기했어요 저녁 메뉴 추천이래요 저녁 메뉴 추천이요? 네.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데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마라탕 추천드리고 아, 음 저... 네. 와, 죄송해요 아니야 말씀하세요 그 건희랑이 습관 하나 찾았어요 네. 살짝 뭔가 형이 드리블 치려고 하면 뭐 시그동을 부릉부릉럴걸때 이렇게 시작하던데 어 그래요? 어떤 턱 깨끗 뭐지? 이거 말고 너는... 이거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아, 뭐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아메리칸 스타일 음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 TMI 오늘의 TMI 오늘 기억나는 <웃음> 그 스케치북을 들고 계신 팬이 있었거든요 정수가 킹카라고 해주셨어요 킹카요? 킹카 킹카 네, 그 킹카요 기억이 닿네요 아, 행복한 <웃음> <웃음> <웃음> 형! 네. 내 거랑 그렇게 반응 안 해주고 있어요? 아니, 진짜 지금 반응해주고 있었잖아 야, 이거봐 조용히 봐요봐봐요 아니, 진짜! 아니, 지금, 지금 행복한 행복한 가로 그래, 아니, 그래. 형, 아니 그래. 그러니까. <웃음> 행복하게 잠잘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남쌤? Yeah. 이남쌤 hey. yeah. How was you, o, o <웃음> 정수 형이 무대 t m i 했으니까 저는 아, 지금 입고 있는 거새 옷입니다 어 음. 맞아, 이거 내가 예쁘다고 칭찬했어 맞아 <웃음> 예뻐요 어. <웃음> 안 보이면 제 옷장에서 찾으면 돼요 네, <웃음> 네 알겠어 더니려, <웃음> 먼저 My TMI um, 오늘 TMI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거래서 이거 세워 다니에요? 아 아니에요. 꽤 됐어요. 꽤는 아니고 한몇주 됐어요. 어 오늘의 테마에는요. 어, 어 저는 오늘 하얀색 양말을 신었어요. 어 네. 네. 아 오늘의 테마에 하나. 오늘 주현이가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더라고. 어, 피곤했나 보네. 그래서. 그래도 난 끝까지 기다렸어 얘가 과연 몇 시에 일어날까 근데 아 여기서 더 늦게 일어나면 좀 큰일 날수 있겠다 참. 싶어서 Hey, g e n 일어나야지 그랬다. 진짜 그렇게 귀억죠 어, g 주 n 스라고 해줬어 G-E-N-S 아메리카 와왜냐 내가 딱그내 그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 책상에 딱 앉으면 주윤이가 여기 딱 보고 있는 거예요야 근데 얘가 계속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주 e n 일어나야지 그렇딱 해줬지 Hey, G-E-N-S 그러니까 바로 일어났더라고 이게 진짜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그 듣는 목소리가 너무 중요해 음... 미안하다, 주연아. 미안했다 정수이는 가장 귀아요 I know 너 가장 귀여아요 Thank you Your sure, cute face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그냥 보여 <보는> 귀엽다 <웃음> <웃음> 손목 귀여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쩌다 보니그렇게 패션 아이템이 되는데 <웃음> 그 어, 제가 맞아, 맞아 이렇게 목 관리를 할때 손수건을 들고 <웃음> 제가... <웃음> 왔는데 오늘 이렇게 하고 네. 출근을 했었습니다 정성이 저희 다 사줬어요 맞아요 저희, 어. 저희 멤버들 목 관리하라고 다 사줬는데 음. 전잘때 차요 엑스디너리 목콘치즈 님께서 혹시 장발해보고 싶은 생각이 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오드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봤죠 근데 사실 저는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라 해야 까 주연이와 제그 관점이 다른게 주연이는 막 평소에 머리를 막 헤어 막 하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좀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비추는 게또꼽슬이고 형기가 힘들어 저희 다꼽쓸이잖아요 길면 만지는 것도 힘들고 맞아, 어떻게 반대지도 모르겠고 맞아 맞아 맞그 어느 정도의 그 기장이 넘어가면 강당이 안 돼요 맞아요 뭐. 그래서 막 샵에서 보면 헤어핀 쓰잖아요 맞아 맞아 저 헤어핀 썼었어요 그때 아, 뭐가 직접? 네. 멋있다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연습생 때 오드가 장발했었을 때막너 헤어밴드도 맞아요. 매고 그랬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은근 멋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어. 헤어밴드는 좀그 머리에 잘 어울렸다고 응. 생각했었는데 괜찮은데? 음, 정수 장발해본 적 있나? <웃음> <아니>, 저요 지금 <나중에 웃음> 아, 너의 재택? <웃음> 왜, <웃음> 왜, 왜 자꾸 승관이만 아, 얘기했는 저... 거야 <웃음> 저, 저, 이, 저, 맞아 정수 관련된 기억이 웃어, 하나 있어 웃어 웃었어 알았어, 알았어. 장난해나신장난해요 <웃음> 정수가, 사실 이제, 제가 1월달에 들어오고, 회사를, 정수가 밴드팀에 들어온 건약 7월이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야 요 돼. 네. 정확히 기억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정수하고 막 많이 부딪히는 접점이 없었는데, 그치. 근데 한 3, 4월쯤에 정수가 한번, 애쉬 브라운으로 염색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그거 딱 보자마자 와얘 진짜 아이돌 같다 저게 아이돌인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음. 근데 진짜 너그 탈색한 머리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탈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었어 어, 그랬던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 어, 정수는 진짜 밝은 머리가 잘 어울려 아 진짜요? 어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해 드릴까요? 형이 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냥 제 <웃음> 피셜 <피쉬예요>. 근데 제가 <웃음> 은근 제 친구들 이용거 되게 잘 맞춰주거든요 아 진짜요? 정수는 여름 쿨톤이야 어. 정수 여름톤이고요. 여름 쿨톤이고요 여름 쿨톤이었다 살짝 이런 금발 같은 거 되게 잘 어울리고 흰색 잘받고 아, 시원한 맞아. 색깔 어, 어. 맞아요 맞아, 맞아. 저 사실 맞아. 검은색보다 어. 흰색이 더잘받아요 맞아요 맞아. 오드는 그러니까 생긴 건 완전 쿨톤상처럼 생겼는데 뭔가 또 피부가 살짝 그 하얀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진짜. 그래서 이, 이런 케이스가 가장 애매한데 오드는 살짝 가을 가을 웜톤이나 막막뮤 뮤트톤 살짝 이런 쪽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오드는 잘 몰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근데 오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어두운 머리가 더잘 잘 어울리고, 어울리고 어두운 머리를 했을 때 훨씬 더 화사해 보여요 피부가. 형은요? 저는 저도 잘 몰랐는데 팬분들이 저 겨울 쿨톤이라 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쨍한 색깔들이 막 예전에 저첫 데뷔 브이라이때 입었었던 그 이트 혹시 기억하실까요? 뭐지? 완전 그생 완전 네온 하늘색 같은 그런 이태였는데 멘토맨이었는데 그런 색깔이 좀잘받고 어두운 머리색이 잘받더라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세요 <웃음> <웃음> 역시 건일쌤 건일쌤 진짜 피곤한 날 자기 VS 밤색이 어? 음? 나는 자기. 피곤하 아, 하네. 자기. 아, 뭐 얘기했었지, 자기. 자기. 자가 자기. 자었지 그래? 응, 내가 이렇게 자기밤색기있어서내가자기했자기자기막이러가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기음음기가자기기가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기가기 그냥 미팬 때 이렇게 통제로 말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팬이 진짜 전, 이번 이 마지막... 활동의 마지막이니까 음. 맞지? 경수 씨는 조금 나눠주실 생각 있어요? <웃음> 아, 아니요. <웃음> <왜요? 웃음> 그니까 되게 어, 저와 함께 나눠주실 생각이신 게 이만했어. 경수 씨. <안 웃음> 저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저희 이번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활동을 처음 하면서 처음 뵙고 그래서 약 4주? 한달반 정도를 우리가 봤었잖아요 근데 되게 저는 짧은 시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걸 그날 하루에 뭔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팬분들이 마지막 팬사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엄청 따뜻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못해줬다 하시면서 막 아, 칭찬을 해주셨는데 수단의 막 수단의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아, 그러니까 막와자자자자 정세 너는 이래서 좋고 너는 이래서 뭐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따뜻하고 뭔가 가슴 찐해서 음. 너무 행복했던 날이었죠 음. <놀람> 맞아요 뭔가 하, 저희에게 해 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막 이런 손바닥에 막 써오시고 막 퍼스켓에 써오시고 하는데 뭔가 저희 이게 팬사가 아무리 막 자존한다고 해도 솔직히 막 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어 긴장돼가지고 막다말 못하겠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맞아, <웃음> 다 똑같구나. 긴장하지 마세요. 응. 형. 손 엄청 근데 그냥 그 마음이 정말 그냥 너무 감사한 거 같아요. 저는 좋 맞아. 음, 음, 일본어 말해주세요. 제가 일본어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공부해서. 많이 공부해가지고 네, 소통하겠습니다. 음, 빵, 뻥, 뽀뽀. 시험이 한달 남았다. 번데, 응. 벌써? 벌써? 외국인이신가 네, 응. 그럴 수있습 아니면 여름학기 듣고 있는 대학생이신가 아, 여름학기. 오늘 왜더 잘생겼네요 건일이 요 저요? 형 저는 원래 잘생겼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나 얘가 목에 걸렸어 목에 걸렸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에 잘? 걸렸어 목에 걸렸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가 뭐라면? 이슬일아 잠깐만 아 저희 어제 스테이션 제트를 보셨군요 라디오에서 스니커즈 하는 거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BOOM! MY SKY SON! h v e r y b o d y get sicko? BOOM! MY SKY SON! 따라따따따따따 이제 이거. 아, 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진짜 아, 대박이다 건희 형. 응.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게그전 팀이 너무 강력했어. 맞아. 텐션이 너무 좋았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이런 거 했어. 아 이런 거 했어. <웃음> 너무 귀여운지. 아 너무 좋았다. 음. 아 시험 만들라는 게 사실 중학생. 아. 지금 몇월 <웃음> 달이지? 하월 9월이구나 중간고사 말씀하시는 거같은 아, 벌써 계약을 한국 한국 중학교는 언제 계약을 해? 그러니까 개학한다고? 저희가 대학생 기준해서 저희가 한한한몇주더 <웃음> 한 늦게 그렇지,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이 언제부터 언제였어 모르고 어 기억이 안 나? 네. 음. 나 같은 경우는 기억이 잘좀 그좀 짧았어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은 여름방학이 진짜 길거든 맞아요, 맞아요. 6월 전부터 9월까지 한 3달 동안 쉬거든 대신 겨울방학이 진짜 짧아. 근데 한국은 여름방학이 좀 짧고 그치? 겨울이 좀 길고. 아무튼 제로니 어, 꼭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웃음> 오, 이거 에이, 진짜 다르지 아, 그 DJ 같은데. 티티즈가 응원하죠. 만약에 모르는 걸 찍었다 그럼 다맞실 거예요. 오. 못 맞추면 무대 책임이에요.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뿅뿅뿅 이리와 함께 해본네달린 봤죠 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 맞아. 저희 형들의 귀여운 뮤비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음. 공백기에 이렇게 하면서 엑디즈 기다리라고 추천해줘 아. 와, 어떻게 저희를 기다리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 그 뭐죠? 데뷔 그거 뭐지? 비긴즈? 비긴즈? 비긴즈? 비긴즈. 비긴즈. 비긴즈. 비긴즈. 비긴즈. <웃음> 비건즈 갑자기 세수를 쳐있어. 비건즈도 쳐요. 비건즈 우리는 비건이다. 알겠다. 시작 한 영상부터 쭉 그리고 락도 월드의 뭐 라이브 클립의 저희 연습 영상의 영상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정주행하십시오. 맞아. 근데 사실 이게 저희 공백기 때 다시 옛날 영상 보는 게 느낌이 다르더라고 매 때마다. 저도 그래서 맞아. 저희 공백회 때저희 영상을 봤었어요 은근 재밌어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그냥 뭔가 내가 내이버로얘기하기좀 그렇지만 어 이땐 정말 어려웠는 <웃음> <웃음> 그것도 있고 <웃음> 그 당시에 볼 때는 약간 모니터링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약간 추억이 된다 맞아 거야. 그런 느낌이에 벌써 뭐했다고 추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맞아 여러분 아 맞아 그때 <웃음> 촬영하던 그 순간들이 기억나서 떠오르고 아 <웃음> 아직도 그 우리 엑시티너리 파이즈에서 그막 기타즈는 그 나와 생가가지고둘다친해졌거 아 그동안 우리 막그 인계동 막, 그, 막 돌아다녔던 거예그 어, 에피소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때 우리 머리, 머리 록색이었는데 <웃음> 너는 그, 완전 그, 금발.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음그때도 재밌었지. 음 그때가 처음으로 저희 길거리에서 촬영을 고했던거 아니에요? 맞을 걸? 약간 약간 좀 어색했어 그때. 맞아, 맞아 그때는 그런 촬영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처음이었지. 맞아 맞아. 아그 얘기하니까 우리 처음으로 엄청 큰 하얀 흰벽 스튜디오에서 그래, 촬영했었던 맞아. 조력자님들 오셨던그편아 그 매니저님 이 나오셨어 매니저님 이 나오셨어 아. 여러분 저희 저번 주 락더월드 보셨습니까? 매니저님이 두 번째 출연을 아, 하셨습니다 하얀을 해주셨습니다 <웃음> 가온이 때문에 매니저님이 담당히 삐지셨더라고요 <웃음> 과연 왜 삐졌을지 <웃음>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스너리 아니 죠금 히어로즈의 락더 월드 같이 했어 두뇌시기야 돌아가 내가 왜 삐졌는지 알 때까지 뭐였지? 뭐라 했지? 진안 봤다 아무튼 그런 거 했어 너무 어, 힘들 어, 저희 게임 진짜 못한다고 네 매니저님 볼수록 귀엽대요 맞아요 <웃음> 맥디즈 멤버같아요 멤버 맞아요 저희 제일 친한 멤버예요 친한 니다 저희 매니저님 자랑 좀 하자면요.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웃음> 요리도 정말 잘하시고. 네, 맞아요. 노래 진짜 잘해. 말 많이 하니까 목타지 말라고. 이것도 갖다 대리고 정말 너무 친절하고 스윗한 인간 스페셜입니다. 저 매니저님 믿어 가세요. 맞아요. 음. o p p 빵빵. 빠바트 비트바. MBTI 의 변화가 있나요? 근데 변화는 음, 저밖에 없죠. 그치, 근데 그 변화도 사실 좀 애매한. 당연한 변화였어. 어. 저는 저는 음. 좀 당연한 변화고 딱히 바뀐 건 없었던 것 같아. 그 그러니까 MBTI 이번에 그 검사 질문들이 완전히 좀 많이 바뀌었는가지고 음. 다시 새로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죠. 난 똑같은 거. 그, 맞아. 맞아. 나는 오히려 더 강력한 e n f 제가 나왔어. 주나리도 더 강력해지지 않았어. 준환이 음. 그래도아이가 100%예요 그러니까 원래 강력했는데 더 강력해졌어요 진짜로? 100% 준환이의 피셜 100%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네. 말이 100%고 거의 100%라는 거예요 음. 진짜 100%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음. 오늘 뭘로 변했아 앞에 E가 I로 바뀌었는데 사실 반반이어서 그날 기분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음. 리더들은 N.F.J가 많고, 맞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웃음> 그 데이식스 성진이 형도 맞아. ENFJ이고, 스트레이키즈 찬이 형도 ENFJ이고, 어, 진짜 저도 ENFJ더라고요. 음. 그리고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 저희 피디님도 음. ENFJ였던 걸로 아는데, 어, 이거는 그렇구나. 제가 한번 확실하진 않아가지고 끝나고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웃음소리가 복식호이라고. 흡요 <웃음> 어,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웃음 소리 저희 팀아 웃음 소리 그, 연마중이라고 했는데, 연구 음. 중. 네, 그, 지금 생각나서요 그, 이는요해 배터. 원이는 뭐지? 가원이는, 아이고, 이이이이 아아 아니다 아아아아 이거야 야, 이거야 렇게 배고요 거기라고 먹어 먹어 이 라디오에서 말했던 거에서 조 들숨 날숨이 그게 되고 이는 가끔가다가 진짜 재밌을 때아 그러니까 어그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정말 정말 재미없어 보여 맞아 진짜 너무 웃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힘이 있잖아. 근데 <웃음> 내가 확실하게 준환이 그 따라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뭐 하나 개 같은 거첫첫 거야 제일 동, 미안한 동물이 고개예요. Oh sorry. <웃음> <웃음> 와, 이것도 있어. 이거.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어. 그러니까 <웃음> 그 개가 웃는 거에 영혼이 없어요. 일단 맞아. 영혼이 없는 거 아닌데. 그냥 아까 형준도 보고 있더 진짜 재밌어서 웃는 <웃음> 거. 근데 형준이 특이또 특징이 <웃음> 살짝 그 반응이 느려 하고 진짜. <웃음> <웃음> 머리부터 계산하 다. 맞 그렇게 되는 그런 매력이 <웃음> 있죠. 귀여운. 아 그리고 승민이 <웃음> 웃음소리 제가 아는데 못따라요얘는 음역대가 진짜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와막 이런 거 <웃음> 웃을 때, 그러니까 저는 따라할 수 없어요. 세네 하이를 올릴 때도 맞아. 있고, 그냥 크게 낼 때도 있고. 맞아. 음. 저는 좀 박수를 치는 편입니다. 나는 진짜 웃을 때 음소거가 돼. <웃음> 아 맞아. 소리 가안나 이한이 살짝 웃기면 어? 뒤에서 아니아니 이런다고. 해서가 전혀 들어. 건이형 진짜 진짜 진짜 이형숨 넘어갈 뻔했어요. 어, 맞아, 진짜 숨넘어가지 숨이 없어. 이거 여러분 잘 찾아 보시면 저 영상을 저희 멤버들마다 웃는 게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걸 한번 찾아서 모아주세요. <웃음> <웃음> 네 부탁드릴게요. <웃음> 저도 궁금하거든요. <웃음> 정수 음. 하늘에서 떨어질 때아팠니아니요 저는 잘 착지했습니다. 날 날개, 날개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잠시 접어졌습니다. 아, 네저 이렇게 안 숙여놨는데 잘 착지했습니다. 그, 정수 형의 등이 아프다는 근육통이 아니고 날개가 있어가지고 뻐근한 건데 따라할 때 너무 원숭이 같다고요? <웃음> 네와 네, 네, 네, 정말 네트 네, 네. 네, 네, 네, 네. 하나 나왔다 건일 특입 막으면서 우승. 어, 아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있어 이렇게 하지 나도 모르게 이게 손이 가더라고. 숭나무 갈것 음. 같아서 적종된대요 괜찮아요. 음. 저는, 숨안 넘어가요 오드저 난리불수 <웃음> 난리불수 응. 날개 지금도 보인다고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내 법은 불모도 승민이 법은 잘 챙길게. 나 살면서 지금이 제일 진지하다. 죄송해요. 승민이 제 거거든요. 오늘넘고세요 저는, 저는 우리 엄마 아빠 겁니다. 아! 아니 전 여러분의 것이죠. 음. <웃음> 이제 한한두세개 정도만 하고 있다. 못 보는 거. 본인은 내거저 갖고 싶으세요? 어 숨어 <웃음> 숨어 <웃음> 어, 나 라디오에서 자기야 한번한번 앵커 해는데요 자기야 있었어? 그그그그 그, 그, 그, 그. 모닝 모닝콜 없다 음, 음 모닝콜 버전 모닝콜 았나궁간이지 였나? 아 맞아 잘, 아, 자, 잘 자요 잘 자요 그냥, 그냥 그 내가 뭐였지? 스윗 버전이었나? 그거 하면서 <웃음> 약간 이상하게 형이 됐는데 나 그랬었어? 자기야 <웃음> 포짝, <무서운 웃음> 저요. 저요. 저요. <웃음> 죄송합니다. 왜 포장... 무서운데나오 5만 2저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음 단체 사진 한번더 찍고 그럼 저희 단체 사진 딱 하고 아 저희 그러면 이렇게 안줄잼 인생네 컷한번딱 찍고 인생네 포즈요 빨리 빨리 한 번만 할까요 어떻게 어떤 포즈로 하면 될까요? 여러분 추천해주세요 <웃음> 추천 추천 어, 그러면 <웃음> 저 정수 피스 있고 오드 피스 있고 오드 피스, 피스 있어요? 폰 피스 있어요. 오드 피스 뭔데요? 그 그래요? 이제 제가 자주 하는 포즈 중에 이거랑 이게 아 있잖아요. 이거는 소리권 아니에요. 아니, 소리권은 소리꾼 이쪽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손 이거예요. 맞아. 소리권 좀 달라요. 아 반대쪽이어서 <웃음> 네. 이 피스와 저의 그 포즈를 한 약간 음. 약간 뒤로 제 치고 옆으로 옆으로 틀어야 돼요. 과 이거 얼굴 각도는 몇 도예요? 어... 36도? 어, 그건 자기 알아서 하면 <웃음> 되죠. <될것> <웃음> 그리고 종스피스는 윙케하고 윙크 윙크하고 오. 일단 이렇게 두개 하고 이왕 이렇게 당기면 형 피스도 안 될까요? 저 혹시 버스피스 아니에요 이거 할까요? 버스피스 있다, 건이 나 버스피스 버스피스, 버스피스 버스피스 버스피스 형, 네. 버스피스 형은 팔이 어야 네. 돼, 알았죠? 버스피스, 버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왜? 아무것도 했어요 아니, 전저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우리 미안해 사고를 방지하자는 거죠. 아, 배우스 조심성 많은. 왜 이렇게? 내가 <웃음> 몰랐어. <웃음> 그리고 너무... 이제 세개 됐고, 그러면 뭐지? 마지막은 마지막은 마지막... 오드 이렇게 저희가 들어주죠. 제 동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딱 안고. 아, 그래요. 가마. 아 감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그럼, 그럼 자, 일단 한, 오드피스. 아, 오드피스. 나이스인가요? 그렇게 그거, 하죠. 좋아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체크 자 그리고 정수 피스, 경제 피스, 그리고 하고 우 하고 윙크 하나 둘셋잘까 그리고 건일 <웃음> 머스 피스, 머스 피스, 머스 피스 안, 안 보여가지고 있다고 치어져 <웃음> 하나 둘셋자 음. 그리고 오들 감아 자 준비하자 <웃음> 우리 가마 감아, 가마를 이렇게 하잖아, 어떻게 하지? 좀 내려주면 돼. 여 어디에 여기 타는 거야. <웃음> 그냥 그렇게 앉아그이 그래. 어. 아, 일단 앞으로 올게. 아, 저좀 내려 봐. 내가 이렇게 들어 줄까? 아니, 이대로 해요 자, 아, 잠깐만. 네, 저 이거 어, 아제 어, 그, 어, 어. 다리를 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 하나, 둘, 아, 그랬어 <웃음> <웃음> 우와! <웃음> 너무 높아. 아! <웃음> 스포트 1회. 예! <맞네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럼 저 파치 있어요. 파치. 아, 어제 사, 어젯, 사 화체 화체 있어, 화체 화체 있어, 하나 2분 이아 <웃음> 여기까지. 자, 이대로 마무리 하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드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 지금까지 엑시이리습니다 안녕!